오늘 어떻게 하면 화를 안내고 넘어가나 했다내데가 얘가 자자 301번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지 그럼 네. a가 1보다 클때로 한번 생각해놓고 그럼 증가의 증가야 감소야 증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고 2일 때 최대네 그럼 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최소고 a의 제곱이 최대네 네. 근데 최대는 최소에2 7배라에 양쪽에 a 곱해주면 27이 a 세제곱이니까 a가 될수 있는 값은 3 범위 만족하죠 감소인 경우 a가 1과 마이너스 1 0과 1 사이 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고 1일 때 최소죠 그럼 a의 마이너스 1 제곱은 a 제곱에 27배지 그럼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27이니까 a가 될수 있는 값은 3분의 1이요 그럼 모두 a의 합은 3분의 10입니다 다음 43쪽에 336번이랑 340번 이게 뭔지, 이거부터 해석하자. 얘가 뭔 뜻이야? 밑 7보다 작으니까 fx는 gx보다 바뀌어야지. 근데 fx는 빨간색의 그래프, gx는 파란색의 그래프,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 여기, x는 a보다 작거나 같거나 여기, 여기, x는 0과 c 사이에 있다. 340번 a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치환, t로 치환합니다 t제곱-28t 마이너스 28t 플러스 b 자가태0 이걸 풀면 t가 a의 알파제곱 a의 베타제곱일 거고 그걸 풀면 x는 뭐 알파하고 베타일 텐데 a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유지 되겠죠 알파에서 베타 그 알파가 얼마란 얘기 0, 베타가 3, 그럼 0 3, 여 1이네 이게 두 분의 합이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건27 a의 세제곱이 27이어야 하니 a는 3 a가 3이면 얘가 27이잖아요 여기는 곱이잖아요 b는 그냥 27 됐나요? 네 45쪽에 351번이랑 355번 모든 실수에 대해 얘가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 이게 뭐야? X에 대한 이차부등식이지 네. 얘가 항상 성립한다면 판매시티가 0보다 작으면 되네요 네.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필 없잖아 어차피 0보 크니까 그럼 t가 2보다 작으면 되네 355번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얘는 3시간마다 3배로 늘어나요 일정한 수입으 똑같이 넣었을 때 처음으로 합의 40배가 되는 거 그럼 a에 넣은 건 a b에 넣은 걸 b라고 하자 a는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나 얘는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나 그럼 몇 시간이니까 x시간이라고 했을 때 얘는 x시간마다 2배죠 그러면 1시간에 2배, 2시간에 4배 3시간에 8배죠 네. 즉 2의 x제곱이네요 얘는 1시간에 3분의 4배 3시간마다 4배 네. 그러면 4의 3x제곱으로 보는게 맞겠죠 3시간마다 4배 네. 됐나?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둘의 합이 처음 넣은 박테리아 수 A 플러스 B의 몇 배? 40배가 40 돼야 돼. 근데 조건이 같은 두 조건이 다른 두배양한 개의 박테리를 넣었는데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둘개 똑같이 넣었으니까 얘를 다 A로 봐도 되죠?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4의 3X제곱이 2A 곱하기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로 묶으면 2의 x제곱 더하기 4의 3x제곱이 80이 되라는 얘기네. 네. 맞나요? 네. 만만치 않네요. 음, 숫자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오 이상한데. 3시간마다 3시간마다 3시간마다니까 여기가 틀렸다 여기가 봐봐 3이 들어가야 4배가 되는 거고 6이 들어가야 1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x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면 이거 다 2로 바꿔주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2x제곱이 80 괜찮니? 그럼 저거를 이렇게 보자. 2의 3분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의 3제곱이고 얘는 t제곱이야. 마이너스 80은 요 그럼 t가 뭐가 돼야 될까? 뭐 넣어야 얘가 0될까? 4. 64 더하기? 어차피 조립적법 해야 되니까. 16이니까. 즉 t가 4여야 돼.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이 이어야 돼서 몇시간? 여섯시간 음. 음. 실제로 여섯시간이면 얘는 두배씩 64배가 됐고 여섯시간이면 4배씩 두번만 하는거니까 네 16배가 돼서 80배가 되는거 맞네요 음. 됐나요? 네 다음 54쪽이요 429랑 433 오른쪽 그림것 같다. gx가 뭔지는 모르네 오른쪽은응 알아? 아 역함수야? 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옮겼잖아 네.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옮겨야 되겠지 네. 그래야 역함수겠지 네. 그럼 여기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0 돼야 되는 거니까 2거든요 이가 쭉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올까 5네요. 네. 여기가 2컷마 오네요. 네. 여기는 y좌표가 5, 5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5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32란 얘기니까 31이 되겠죠. 그럼 AB의 길이는 5, BC의 길이는 29. 더하면 34. 맞나? 네. 맞긴 아니? 네. 네, 이... 아, 30. 3 그래야 32가 되니까 그니까 31그 거리는 36 얘는 보자 이것도 역함수 역함수 아니네 이거는 알파는 뭔지 몰라 베타는 오케이 가보자 12일 때음 로그 4에 베타는 알파지 여기인데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구나 알파가 아니네 이거 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12 알파가 어쩌라는 거지 써보자 여기가 로그 4의 베타 여기도 로그 4의 베타 로그 4의 베타가 1로 들어가는 거지 네. 2의 로그 4의 베타 제곱이 얘네 그럼 알파는 2의 로그 4의 베타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알파는 베타의 로그 4의 2 이거 2분의 1이지 네. 알파는 베타의 2분의 1제곱이네 맞죠 네. 그럼 이게 루트 알파는 그러니까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베타잖아. 그럼 이건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12. 알파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알파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안 되네요. 알파 3. 3이야. 그럼 베타는 9. 그럼 27. 55쪽에 441번 로그 3의 x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이거 3에 나가니까 3분으로 나갈 거고 이거 나가니까 2로 e 나가겠죠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3분의 2 at 플러스 b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축이 어딘데 t가 얼마일 때 지금? 몰라 t가 누군데 로그 3의 x 잖아 네. 그럼 x가 이거일 때니까 t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 네. 때 최소가 얼마를 갖는다? 네. 1을 갖는다 이것만 갖고 만들면 t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같은 거네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고 b는 2 설명하는 문제가 많아지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긴 해요 한타임에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실 시간 또 드릴 거니까 네. 이것도 맨 마지막 두 개네요 너희 뭐딱 보고 맨 마지막 두 개만 물어보는거니? 네. 얘 두군 알파 베타에 대해 얘가 성립한대요 네. 그럼 이거는 로그 X를 T로 치원하잖아 네. 얘 그럼 두군이 로그 알파 하고 로그 베타인데 두근의 합은 pt 제곱 마이너스 2pt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2네 맞니? 네. 로그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네. p분의 1이지 네. 야, 그럼 보자 얘를 a, b하면 a 마이너스 b가 4이고 a 플러스 b가 2야. 시댄 곱해지잖아 이 더해지잖아. 2a는 6 a는 3,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맞니? 네. 누가? n 분의 minus, minus, minus, minus, minus, 요 i n u s minus, minus, 다 i 가푼게 답이 n 니다 minus, minus, m i 5 8쪽에 마이너스 3분의 1 맞네요 마지막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밑이 5잖아 네. 야 로그 5에 t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t는 5보다 작거나 같은거 아니야 1, 0보다 크고지수 조건이니까 그럼 로그 2에 x가 0하고 5잖아 그럼 여기 로그 2에 1이고 로그 2에 x 고 로그2에 3 0 인데 자 봐봐 이런거 힘들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야 로그5에 t가 1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버리냐면 밑에서 5 줘요 바뀌면서 1, t거든요 그냥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둘이 네. 그러니까 t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는 얼마? 네. 5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5 주면 로그2에 x는 5보다 작다고요 근데 징수 조건에 의 0보다 커야죠 또이 조여 이렇게 1x 32 1 32 32 정리하셔요.